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펌프나트 연구소 조성희입니다. 4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남도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하더라고요. 아, 구경 가고 <웃음> 싶습니다. 예, <웃음> 주식시장은 아, 아직 벚꽃은 커녕 네. 이러다가 피었던 꽃마저 지는 것 아닌가 <웃음> 아, 뭐 꽃샘치이기를 바랍니다. 예, 불안들이 <웃음>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보면 채권 시장을 같이 한번 보면 네네. 채권이 좋을까 주식이 좋을까 계속 서로 싸움을 예. 하는 듯 합니다. 네네. 물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웃음> 이제 지표로서는 예. 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꼭 채권을 투자한다기보다는 네. 등금 비중이라든지 네. 어, 등등을 참고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디쇼에서는 주식을 계속 고집할까. 또, 채권에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것으로 주식 대 채권. 이것을 하디슈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부터 4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지난주에 홈 소폭 상승에는 이걸 상승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아, 그렇죠. 지지부진한 네. 장세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네, 등락을 이제 거듭을 하면서 음. 이제 방향성을 좀 상실을 한 주식시장이었는데, 네. 이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예. 지지난주 얘기했을 때 외국인이 음. 좀 돌아오는 것에 아니냐 이런 음. 언급이 좀 있었는데 또 그냥 그한 주만에 다시 예.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아, 기관은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아,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금 시장에 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같데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아,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이제 상승 요인을 한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뭐냐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경제 지표. 예를 들어서 어, 그 실업률이라든지 음.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음. 주식시장이 초반 전에 안 좋다가 이제 이런 지표가 허주가 되면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끝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향력 있는 이런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한편 음. 이렇게 좋게 나오고 주식시장도 좋다는 것은 이제 그 FID, FAD, 이제 FED가 예. 이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음. 이런 빅스텝은 또시장의 일정 부분 어, 반영됐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빅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0.25가 아니라 그렇죠. 0.5 이상 올린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0.5 올릴 것은 어쩌면 4월 FMC 회의에서 음. 뭐 기정사실화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 또한 시장가게는 이미 반영된 걸로 많이 판단을 예. 하고 있으니까 뭐 결코 나쁘지도 않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그, 그 퍼즐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어떤 거냐면은 어 이제 그 마스크 얘기를 음. 하는데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음. 실외에서조차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요즘 예. 보면 실내에서는 다안 쓰고 실외에서 <웃음> 하던데 조금 아직 현실을 모르는다는 <웃음> 네. 도도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뭐 젊은이들이라든지 음. 많은 이렇게 그 어, 국민들의 행동이라든지, 예. 지난 주말 차를 몰고 좀, 어, 교회로 나가 봤었는데, 음. 차가 상당히 맥히더라고요. 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아직, 그, 음. 어,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리오프닝주를 좀 주목할 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예. 부분이고, 예. 하락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채 금리가, 지금, 여기서 2년 물하고 음. 10년 물 금리가 지난주에 역전됐다가 안 됐다가 했는데, 마지막 금요일 날, 하여튼 역전되고 좀 음. 끝난 부분은 좀, 한번더 살펴볼 필요가 음. 있고 어, 중국이 생각보다 이제 봉쇄가 좀 길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예. 특히 어, 상하이 봉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음. 전도가 높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주 주간 키워드 몇 가지 더 살펴본다면요. 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그 지난주까지는 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식시장을 지배를 했죠. 예. 어,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뭐 이런 것이 전반적인 이제 시장을 그 점유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순그 기업의 이익을 음. 이제 발표를 이제 하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순위 컨센서스가 1개월 전만 해도 어, 39조 정도로 어, 순위 컨센서스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나온 것은 대략 40조로 한 1조 정도 순위가 늘어난 것으로 음.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2.7% 상향 조정된 건데 이것은 결코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다. 예. 이런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주식 시장에 지금 하강 흐름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예.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제 6일 날 이제 음. 이제 미국시 우리나라 저 목요일 날 아침이 새벽이 되겠는데 미국의 FOMC 회의록, 이제 3월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예. 어, 이것은 어,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까지 나온 것 음. 이상의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예. 때문에, 뭐, 이 회의록은 어, 크게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에,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 그 아까 얘기한 그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그 견조하다는 음. 것. 이제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과 맞물릴 때 금리 인상도 좀 이런 부분들이 완충작용을 하지 않을까 예. 하는 거죠. 즉, 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어제, 그, 미국 주시장, 그 S&P 500 기준으로 해서 4,600을 지난주에 넘었, 넘었거든요. 예. 그런데 수요일 날 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좀기침거렸었어요 음, 음. 그 미국 S&P 500 시장이. 즉, 이제 마디지수인 4,600포인트에서의 공방이 이번주에 어떻게 치열하게 전개될지가 음. 좀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오늘의 하이쇼입니다 주식 대 채권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채권 투자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네네. 없는데 네네.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채권 비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된다 네네. 이런 차원에서 어, 주식과 채권에 대한 하디슈를 같이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자, 최근 나스닥 지수나 채권 시장이 서로 조금 어, 반대되는 움직임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그, 아까 S&P 500 기준으로 해서 마디 지수 4,600포인트 얘기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200일 이동, 이동 평균선,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은 네. 장기 이동 평균선이어서, 음. 이걸 이동,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이제 아래에서 위로 뚫고 음.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에 이것뿐만 아니라 변동성 지수 음. VIX 지수도 20 아래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흐르러 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개별 종목으로 또 본다면. 애플이,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은 그러지 않았는데, 수요일까지, 지난주 수요일까지 음. 11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했는데, 이 11일 연속은 애플 기준으로 하면, 어, 최장 기간 상승이에요. 음. 그러니까, 즉, 주식 시장은 나스닥이 골든크로스를 하는 등, 어, VX 지수나 개별 증명인 애플이나 볼 때, 지금, 어, 굉장히 그 주식 시장은 좀, 어, 흐름이 좋은데, 또 채권 시장을 이제 돌아가 보면은 경제 전반적으로 좀 찬물을 끼얹을 음.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예. 이제 가장 많은 게2년물 그 금리가 1 0년물 금리보다 높이 있다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저기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높아야 거지 되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았다는 건 향후 경기에 대해서 비관론자가 음.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수익률 역전에 대한 언급은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 한 두세 번은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그 역전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이 수익률이 나빠진 적은 없다. 음. 보통 평균 한 15개월 정도 걸렸다. 어, 예. 이제 경기가 꺾이려면 또 하나는 어,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어, 수익률 역전이 되더라도 대략 아한 어, 18개월 정도는 어 계속해서 상승을 예, 네. 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동안 몇번 했죠. 예,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분석하고 주시장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면서 큰일 난 것처럼 계속 매스컴에 음. 등장을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어또 또 다른 전문가 그룹에서는 저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예. 자꾸 어좀 공포, 뭔가 그죠 공포 분위기를 예.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만 이런 데이터를 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그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를 믿지를 못하고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음. 얘기하는지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좀 드리고 또 하나 여기서 2년을 하고 10, 10년을 얘기를 했는데 지난 그 FMC 회의를 끝나고 나서 예.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년물 10년물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되면 은 어떻게 하겠냐는 음. 기자질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파월 의장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 우리는 2년물 10년물 역전을 지표를 잘 보지 않습니다. 음. 그럼 뭘 봅니까? 그랬더니 3개월 물하고 음. 어, 10년 물을 더 유익 있게 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경기를 예측하는데 더 정확하다. 그렇죠. 이 2년 10년 물의 음. 어떤 수익률 음. 곡선보다 3개월 물하고 10년 물이 더 유의미하다. 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표를 음. 봅니다.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개월하고 10년 물은 역전된 게 아니라 아직 170BP, 그러니까 음. 1.7%포인트의 루비 남아 있어요. 상당히 여유가 있는 템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상당히 네, 그렇죠. 상당히 네. 여유가 있고 파르장도 이걸 가지고 판단을 음.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보시고 좀 음. 확신을 좀 저는 가졌으면 예. 좋겠어요. 이 부분.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수익률 역전에 대해서 이제 보는 지표가 다릅니다. 이게 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은 왜곡이 돼 있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 파월 장이 무슨 예. 얘기냐면은 현재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낮은 건 음. 어, FMC, 이제 미국의 그 어, 중앙은행이 어, 장기채 위주로 최근에 예. 최근에 에 저기 주식 저기 채권을 많이 사들였기 음.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이상 사들이지 않고 있는 채권 Q2에서 QT 이제 저기 어 이제 유동성을 이제 빨아들일 때 채권을 장기물로 시장에 내놓는다면 음. 결국에 있어서 장기물 금리를 올라갈 수밖에 없을 여지가 많다. 예. 즉어 10년물 금리가 현재 낮은 건 중앙은행이 계속 10년물 위주로 사들였기 때문에 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음. 파월리장이 이미 공식성상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게까 10년물 금리가 낮은 것은 시장의 자연적인 수요 공급 흐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외국이 돼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리적으로 정부의 조치, 정책 조치 중에 하나로 그렇서 중앙은행의 조치로 예, 그걸 예, 경기랑 예, 바로 예, 예. 밀접하게 연결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죠. 이야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나씨닥 시장 즉 주식 시장은 좋은데 채권 시장 바라 보면은 주시장이 식더 올라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 음. 이슈가 지금 존재하는 건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어,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S&P 500 기준으로 4,600이 만지선에 있고 음. 이것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채권 시장 보면은, 아, 돌파하기는 만만치가 않네. 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은, 어, 유동성을 축소한 초기에 음. 주시장이 식 꺾인 게 아니라 유동성을 계속 흡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끝날 무렵 왜 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음. 근데 그건 또 답이 다그 단어에 나와 있어요. 왜 끝나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다고 왜 끝내겠어요. 뭔가 경기가 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그러네. 흐르는 예. 느낌이 있으니까 끝내지. 예. 그렇지 않으면 왜 끝내겠어요. 이제 예. 답이 다 있다는 거지즉 어, 유동성을 예. 흡수하는 건 뭔가 너무 과열될 조짐이 보이니까 했는데 음. 끝내는 건아 약화 조직이 보이니까 예. 끝내는 거니까 아직은 주식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15개월이나 18개월 정도는 분명히 더갈 가능성이 예.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하게 보면 경기가 좋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많이 올리려고 보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또 유동성도 예. 축소하고 있는 거고 어, 이것을 충분하게 지금 경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경이다. 능력은 된다는 수준이다. 거죠. 아까그 예, 고용률 같은 거, 그, 500만 그렇습니다. 명이나 차이가 예, 있다는 예, 거 예, 보면은 예. 아직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예, 걸 의미를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 이게 계속 이제 금리도 올리고 유동성도 축소하다가 정말. 경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 네. 러면 그때는 그만둘 것인데 오히려 그때가 그렇죠.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때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이야기죠. 그때가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네.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저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하면 주식이냐 재권이냐할 때는 아무래도 주식이다 싶은데 네네. 그래도 이제 두 가지 쪽에 이제 의견을 좀 모아 보면 그래도 네네.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이 지금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돈이 <웃음> 어느 정도 많냐면은 놀래 놀라, 음.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음. FED 중앙은행에서 예. 예. 어, 영래포를 실시했어요. 예. 영래포는 뭐냐면은, 이제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란, 레포가, 음. 예. 환매 조건부 채권의 예. 약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은행이 돈이 음. 필요할 때, 예.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맡기고 돈을 예. 빌려다가 예.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영래포는 뭐냐면은,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음. 예. 중앙은행에다 돈을 주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담보로 예.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 즉 돈이 어느 정도 많냐면 중앙은행의 0.3% 금리 따먹기 위해서 중앙은행 영래포에 음. 응한 돈이 자금마치 1조 7천억 달러예요. 음. 1조 7천억 달러면 우리 원화로 따지면 무려... 음. 2000조, 이, 2,000조, 2,000조 정도 되네요. 2 0조원 정도의 돈이, 예. 시중은행들이 장사를 못하고, 워낙 예. 돈이 많아서, 예. 예. 예. 장사 못하고 차라리 가만히 은행금고에 넣어놓고 노. 있는 대신에 예. 차라리 0.3%라도 나먹어야겠다 해서 예. 이제 정부에 예. 어, 파, 팔고 있다는,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죠그렇고 있다는 맞추고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2000조) 정도 되는데 음. 대략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랑 비슷해요 예, (2000조) 라는 그래.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냐는 제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음. 주식의 시가총액이 이런 돈이 역내 포함되니까 갔다 와 들어온 게 이렇게 지금 돈이 많다. 이게 이번하고 연결되겠네요. 그래서 저자들은 그렇죠. 돈을 다 거두지 못한다.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이 예, 이제 얘기는 네. 뭐냐면 은 돈을 다 거둬들일 수가 없다. 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은 2008년도에도 돈을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까지 3조 달러를 예. 늘렸거든요. 예. 그런데 돈을 그 회수를 다 못했어요. 음. 4조에서 4조 몇 천억에서 4조 달러까지 몇 천억 예. 달러 뿐줄이질 못했어요. 이번에 예. 이제 4조 달러 수준에서 9조 달러까지 돈이 음.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럼, 어, 그럼 저기 5조를 다 회수할 음. 거냐? 음. 못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돈이 많다. 음. 근데 그런데 그러면 5조를 풀었는데 5조를 음. 다 회수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절대 그렇게 이제 과거에 살아봐서 할 수가 없다. 단순히 보면 또 장롱에 들어가 있는 돈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웃음> 돈을 거둬들여도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건 금리가 음. 지금 현재로 따지면 2.5에서 3%까지 음.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예. 가, 그 정도 가더라도 캐파를 가지고 있다. 음. 다시 여기서 말씀드릴 게 기준금리가 2.5에서 3%까지 가더라도 예. 여전히 완화적일 가능성이 많다. 음. 그 정도로 예. 시중에 돈이 많다. 그다음에 수익률 곡선 역전된그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음. 말고 그다음에 수익률 역전은 시장 저장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죠. 예.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역전은 주식을 매도 의미하지 않는다 얘기도 이미 끝내버렸고 음. 자 보세요. 그러면 은 지금 현재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데 채권 시장의 데이터나 지표를 보면 은아 이거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음. 슬쩍 오긴 하지만 예. 이런 얘기를 또 다시 그러면은 지금 여섯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지시장이 나쁠 일은 또 음. 없습니다. 예. 자 단지 이제 그런데 그럼 지수가 이제 전반적으로 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예. 하는 건 조금은. 그건 한번 그렇죠. 별개의 문제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적 장세로 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이제 최근에 그확 올라온 건좀 과도한 의미가 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AMC 등등민 주식이라고 하는 게이지전 예. 저점에서 올라온 게 70%가 올랐습니 AMC 저는 이제 극장 체인 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저런 밈 주식이 70%가 올랐어요. 자, 그렇게 밈 주식은 사실은, 어, 주식 시장을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런 그렇죠. 종목들이 예, 예. 최근 2주 전 저점에서 70% 이상 상승했다는 예. 거는 아까 우리가 본것 중에 아직도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것하고 그렇기도 있는데. 하고 이렇게 예. 올라온 것은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이 좀 예. 있겠죠. 아, 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벨리에이션 측면에서 좀 싸다는 얘기 했는데 음. S&P 500 포화 기준으로 다시 또 20배로 다시 회귀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싸기 전 상태로 다시 올라갔다. 그렇죠. 배, 올라 거. 올라가버렸어요. 네. 이런 저런 걸 생각한다면 야. 어, 저기, 이제, 아까, 음. 이제, 주식 얘기를, 여섯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걸 생각한다면, 아이 주식 이것도 들어가기가 또 만만치 않네. <웃음> 예. 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어, 이제 지수가 한번 레벨업을 한건 맞는데, 예. 여기에서 한번더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지금 어차피, 이제 4월은 이제 그 실적 장세가 전개가 네. 될 테고,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실적 장세 중에서는 미국은 이제 4월 13일 재피모건 실적을 음. 발표로 해서 이제 실적 장세가 될 텐데, 여기에 있어서, 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조금은 더좀 축소를 해서, 음. 해서, 어, 숲을, 지수를 보기보다는 결국에 있어서는 어 종목을 보는 이런 장세가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4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음. 어 이런 저런 그어 뭐랄까 이 음. 상승과 하락의 공방전이 예.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그런 쪽으로 플레이를 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마지막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4월 첫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은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 이슈를 가지고. 어, 궁극적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이냐를 대체적으로 함께 좀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조 소장님 생각은 여전히 음,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등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은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 지수, 수. 지수 네. 전체를 보면 아까 민주라든지 네, 네. 이런 쪽들이 어, 지수의 거품, 그저 거품을 네. 만든 측면도 있으므로 네, 네. 결과적으로는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을 우리가 뭐 4, 밸류에이션은 4라고 해서 4가 20이라도 그럼 평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평균 속에서도 오히려 평균 이상의 4도 지금 한 2주 동안 있을 것이고 예, 예, 예, 예. 또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종목도 있을 것인데 뭐 그런 등의 당분간은 개별 종목의 싸움이 아닌가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답답한 흐름 속에 세상은 벚꽃인데 시장은 <웃음> 벚꽃은 커녕 어, 꽃은 주위에 조금 불안하다면 어, 오늘 나눠드린 말씀이 포트폴리오 구성 또 투자 종목 선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